안녕하세요 오늘요 이제 그 영양빵을 할거예요 밀가루 그리고 종이컵으로 두개두개 두 개. 여기다가 소금은 조금 넣어줘야 돼 이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이킹 베이킹 파우더 파우더냐 파우더 하나정도 응. 넣어도 되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채다 치면은요 밀가루가 더 고, 고와 보여요 설탕을 좀 달게 드시려면은 한두 스푼 전번에 우리는 하나 넣든 덜달이 자일로스 설탕인데요 이거는 우리 몸에 흡수가 30%밖에 안 된대요 이기게 넣고 이제 야채를 썰어야 돼 감자 이 감자 하나 넣으면 밀가루 적어서 너무 많아 않게 반만 넣으면 돼 이게 안두콩, 안두콩 크기만큼 하게 썰면 돼요 이게 홍감자라서 속이 노란에 당근도 당근도 똑같이 감자하고 똑같이 썰어 사과도 4분의 1만 넣으면 돼요 사과 4분의 1 요것만 안두콩 안두콩 좀 많이 넣으면 더 이뻐요 이게 한두스푼 정도 다 내야 되겠다. 두 스푼에서 두 스푼 반 정도. 계란을 하나 넣어요. 이제 우유로 반죽하면 돼요. 음, 120ml를 넣으니까 딱 맞네. 간단한 빵이죠. 영양빵 쉬워요. 이게 만들기가 쉬웠고 맛있고 아, 건포도를 안 넣었다. 참내 정신이래요. 여기다 건포도좀 넣어야 되거든 건포도도 한두숟두 두 숟가락 정도? 곰 음. 건포도도 깜빡하고 안 넣네. 이렇게 해서 한 30분 숙성을 딱 시킨 다음에 예, 찌면은 비닐딱 덮어갖고 한 30분 왔다가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하면 돼요 자 30분 숙성 묻어버려 내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야, 이, 이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물을 붓고 여기 이제 이 깔판에다가 물을 묻혀줘야 돼 딱 맞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커 이쁘게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빵은 이쁘게 만들 수가 없어 숟가락 이렇게 딱딱 떠서 놔야 돼딱 6개 하면 딱 맞아 내잔 젓가락을 이렇게 찔러 봐가지고 안 묻으면 다 익은 거예요 요 끄고. 좀 식으면 꺼내자. 잘라줄까? 잘라. 달라. 음. 이게 야채가 들어 있어서 더 질리지 않고 맛있네. 응? 음.